진짜 좋은 정글동전 알려드릴게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정보가 아닌데 네, 우선 블루팀이고 설레드랍니다 그리고 곧장 미드로 가서 잠시 대기 이거 중요합니다 저 미드가 아니라게 안무빙을 치는 순간 이때가 기회예요 여기서 또 한가지 먼저 음파를 쓰지 말고 욕구를 한번 참아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여기서 고민할 겁니다 음파를 쓸까? 아니야 과감하게 전멸했을까? 어차피 전멸은 꿀 돌아요 하지만 실패와 정치지는꿀임이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미래 이렛깽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탈론님이 말하겠죠 우리 정글 보하냐그렇게 왔지만 다행히도 우리 팀비들은 잘하시는 분이었다는 거 물론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글이 가장 좋아하는 정글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위개입니다 당연하듯 아래 바위개를 먹으러 온 독탄을 자, 못 잡았습니다 그걸 피해가는 곳인가? 제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제일 맛있는 걸 뺏기기 일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렇지 음, 칼날부리를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음파를 맞춰서 갱을 성공하면 엄청난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말이죠 머릿속 장면을 실은 시키려면 적어도 시도는 해야죠 다행히도 나의 음파는 맞았고 탈론의 목숨은 이미 없는 거나 마한가지지 공자라는 미드가 이래서 좋아 탈론의 순화 시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화났어? <웃음> 당연하지 화가 났겠지 근데 어게해별수 없잖아 이 이후에도 신경전은 계속 일어났죠 난 남아있는 그 의지마저 꺾으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는 거 알잖아 빨리 와 근데 솔직히 나라도 나한테 안올 거야 가면 죽는데 누가 가 하지만 나한테도 오는 사람이 있었네 솔직히 이때 약간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 잘큰 리신이었다는 거 녹터는 기나긴 추적 끝에 결국엔 놓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레드는 제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탑에서는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드에서는 카시오페아가 제압을 당했고요 그래도 미운하고 오늘 우리 미른데 블루는 줘야죠 그 이후로 파통쟁을 가지만 저의 실수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뒤로 몰래 돌아왔지만 들켜버렸고 전력마저 뺏기며 게임은 그렇게 조금씩 기울어갔습니다 저에게 그나마의 게임 템포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은 이득행밖에 없었죠 음파를 맞추고 들어가니 녹턴이 나타났습니다 전 여기서 꼭 이득을 취해야겠다 결심합니다 어쩌다보니 바톤과 동시에 기분 좋은 이득을 챙기게되었죠 저에게 좋은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하!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아까 이세을 때문에 우리 카시가 죽었으니 저 탈로를 꼭 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나, 어, 아, 죽는 줄 알았네 요 <웃음> 저는 미드갱을 또 가는 중인데 서연 저는 이번 판에서 미드로 갱을 몇번 갔을까요? 이젠 탑에서 괴물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나의 두뇌는 엄청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세즈를 궁으로 찬 다음 탈로는 음파를 상당히 조진 부분이야 근데 탈론이 나한테 넘어오볼래 뭐지? 에잇 몰라 일단 한번 세수랑 싸워보자 나도 나름 잘 컸는데 쟤는 진짜 세네 제가 놀할때 슬픈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아약하게 죽을 때입니다 음. 전멸을 써도 따라오냐 나도 정글러로서 괴물을 하나 키워놓긴 했는데 그냥 죽으니까 마음이 좀 거라네 그래도 팀이 이득 보는 모습 보니까 아 어, 그리고 드래곤 타이밍마다 자꾸 상황이 안 좋아서 이번 시즌은 용이 제일 중요한데 드래곤을 계속 못 챙기게 그렇게 되네 내가 리신이라태생부터 한타 페이지로 점점 접어들게 되면 할수 있는게 너무 적어져서 그것도 진짜 슬픈 부분이야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곤 우리 딜러를 위해서 그냥 하나 차주는 거? 그거밖에 없다야 적 팀에게 결국 사용을 내주게 되고 그래도 지르고 게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리드에서 싸움 일어났고 불은 꺼졌습니다. 우리 팀 원딜은 죽었고 우리 불츠는 살았니? 어 살았구나. 아 근데 이거는 못 살릴 것 같다. 미안하지만. <웃음> 바이바이. 그래도 대신에 복수는 꼭 해줄게. 마지막으로 남은 게 괴물 세주한인데 아나 이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단단한건 단단한건데 데미지는 또 왜이렇게 센지 일단 열심히 두들겨보고 있긴 한데 적팀 루시안이 싸움에 합류했고 2대1인데 각팀의 괴물들이 여기있네요 제주안이를 이번에 잡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 너무 아쉽다 그리고나서는 귀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팀 세나가 나타났죠 분명 서포터인데? 오씨발 세나 저게 저게 서포터야? 한번더 미드에서 불이 꺼졌고 우리팀 원딜은 죽음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받아치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블레치 크랭크의 아주 멋있는 플레이 덕분에 세나를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고 우리는 야소를 헌납했죠 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한타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딱 봐도 약간... 망한거 같죠? 이 초식이가 끝나고 저는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까먹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적 팀에도 편이 있었다는 걸 <놀람> 설상가상으로 우리팀은 먼지까지 또 죽어버리게 되죠 결국 발언을 내주게 되고 우리는 울며겨자 먹기로 줄건조를 외치면서 장로드래곤에게 달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웬 이득?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 탈론을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장로와 곧바로 한타를 이어졌는데요. 안 그래도 낮은 한타 기여력 궁극기도 없으니까 원딜 옆에만 지켜야겠다 생각했죠. 이 전략은 다행히도 잘 먹혀 들어갔어요. 카시오페아처럼 우리팀 원딜도 상당히 잘큰 원딜이었기 때문이죠. 어둠은 멀어져가고 해가 뜹니다. 이때 여기서 음파를 못 맞추는 실수로 하고 말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끝까지 쫓아가야지. 이때 적진 괴물이 나타나고 저는 아주 중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리신은 날아가면서 생각하는 거다. 물론 날아가고 나서 뒷이야기는 슬픈 세드엔딩 스토리 적 루시안 세나 부부에 의해서 하나둘 쓰러졌고 저 또한 죽고 마는데 기적의 한타가 일어납니다 이 승리는 바론으로 이어졌으며 이 게임을 끝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적팀의 세주아니가 나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강제로 열려버린 한타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칼리스타가 끝까지 몸부림쳐봤지만 그래도 1대 다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팀은 우리를 끝내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억제기와 타워 몇개 부수는데 그치고 맙니다. 결정적으로 루시안님이 방침을 했고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판은 적팀의 단한 번의 방심과 우리 팀의 단합 덕분에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와, 와우, 와.